오늘이 3, 어, 1, 2월 강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교재는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가 부동산 실권자 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목하시고요. 원래 여기 개별적 중개실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 3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편, 2편을 마쳤고 3편인데 어, 이 중개실무는 민법, 등기법, 뭐 고, 어, 공법 이런 데서 내용을 끌어다가 내면 다 실무가 될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걸 다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테마 중심으로 어, 살펴보는데 오늘은 부동산실명법, 주인법, 상인법까지 이세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보세요. 부동산에 밑줄 치고 실권리자 할때 실동그라미, 명의할 때 명동그라미, 법률할 때 법동그라미.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실제 권리자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라. 라는 법이죠. 여러분 금융 실명제 들어봤죠? 금융 실명제에는 어, 통장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서 자기 돈만 거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내 돈을 가명이나 차명, 다른 사람 통장에 넣지 마라. 이런 게 이제 금융 실명제고, 부동산 실명제는, 이게 부동산 실명제예요. 부동산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걸 자주 듣게 되는데, 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에 물권이 있습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를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예요. 실제 권리자 어,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두고 싶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가 권리는 갖고 등기만 네 앞으로 하자, 등기만 네 명의로 하자 이렇게 이제 명의자와 합의를 하죠. 그 합의를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명시나 약정을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요게 이제 전형적인 명의 신탁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이 사람 거예요.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 내야 되는데 명시나 약정을 통해 이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 거를 딴 사람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결국 내 건데 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하든 건물을 신축해서 내 건데 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 하든 내 거를 결국 딴 사람 앞으로 등기 한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명의신탁이다. 이때 실권리자 쪽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명의신탁자. 그리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뭐라 그래요? 명의수탁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포탈. 조세 포탈.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둘째가 강제 집행 면탈. 경매 당할까 봐, 강제 집행 당할까 봐딴 사람 앞으로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세가지의 나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니까 어, 1995년이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실명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신탁 약정을 규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원칙입니다. 원칙. 이 법의 원칙은 명신탁 약정과 등기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력화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무효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마라. 누구든지 명신의 약정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이렇게 명신 딱 금지죠. 말하자면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그럼 거의 거기, 거기에 대하여 제재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무효로 하고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제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에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걸 모조리 금지하고 모조리 처벌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명의신탁도 있다는 거죠 착한 명의신탁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외를 시켜주는 거야 아예 아예 제외 시켜주는 게 뭐가 있냐면 양도담보 양도담보, 그리고 가등기담보,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네, 책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다 쓰지 않을게요. 양도담보라든가 가등기담보라든가 상호명의신탁이라든가 신탁등기가 된 경우는 제외를 지켜줘요. 먼저 양도담보는 뭐냐.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어,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그러면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채권자가 내 앞으로 이전하는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내 앞으로 이전하는 해 놓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그런 걸 양도담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명의신탁적 모습을 하고 있죠. 내 거를 딴 사람 앞으로 등기했잖아. 자, 이런 건 명의신탁적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나빠요. 담보 목적이에요.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외되는 게네 가지가 있어요.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 214페이지 보면 가로 3번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양도담보의 양동그라미 가등기 담보에 가해다가동그라미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한 경우죠. 두 번째가 2번 상호명의신탁입니다. 에, 여러분들 이 상호명의신탁은요 출제자가 출제할 때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내용으로 출제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소유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건데 밑줄 쳐요.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할때상동그라미채상요상 이거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고 혹시 상호명의신탁 들어봤어요? 자 분위기상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여기 한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몇 필지라고요? 한 필지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의 땅이죠. 그런데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정했어요. 너하고 나하고 반반 땅을 갖자 하고 땅을 이렇게 쪼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필지의 땅을 구분하여 어떻게 소유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쪽에서 소유하죠 그러면 이쪽은 갑의 땅이고 오른쪽은 을의 땅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둘 사이에 등기는 이둘 사이에 등기는 땅을 쪼갠 것이 아니고 공유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등기는 공유로 다시 한번 원래 공유하기로 한게 아니야 공유하기로 한게 아니고 쪼개서 갖기로 한 거예요 쪼개서 쪼갰는데 등기만 공유로 한 거지 그럼 왼쪽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갑의 땅이죠 오른쪽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의뢰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갑의 등기가 <웃음>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야 그럼 갑의 지분 등기가 이렇게 토지 전체에 미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한 필지의 땅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2분의 1 지분을 갑이 가지고 있고 다시 의의 지분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그럼 1 지분이 이렇게 등기가 돼있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땅은 땅은 이렇게 쪼개기로 해놓고 등기는 이렇게 쪼개서 해놓은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쪽 땅은 갑의 땅인데 갑의 땅에 노란색 등기가 와있어? 안와있어? 와있죠 그러니까 뭐야? 갑은 자기 땅을 을의 이름으로 등기한 효과가 있죠. 반대로 이쪽 땅은 을의 땅인데 분홍색 지금 색깔이 와 있죠. 자 그러면 을은 자기 땅을 갑의 이름으로 등기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명신탁 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상호명의신탁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소유키로 하고 공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구분 소유자의 공유등기라고 출제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보세요 그럼 왼쪽 땅은 갑의 땅인데 갑의 땅에 갑의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등기가 돼 있잖아 그 다음 에 이쪽 땅은 의뢰 땅인데 노란색 자기 등기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등기를 빌리기도 했지만 내 이름으로도 등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동기돼있는데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건 제외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제외시켜줘, 포함시켜줘. 제외한다면 이거를 무효로 해야 되겠어, 유효로 해야 되겠어? 그렇죠. 따라서 실명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얘기야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3번.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처에 신탁재산의 사실이 등기가 된 경우 말하자면 신탁등기가 된 경우인데 네. 신동으로 하면 제 신탁등기할 때신 그래서 양가상신 이렇게 외우시면 돼근데 시험문 3번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이 나오고 특히 2번이 잘 나와요 그래서 2번에 별표하시고 애울때 양가상신 이렇게 외워도 돼 책은 됐어요, 이제. 책은 됐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얘네들은, 양가상신,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제외. 아예 빼주는 거지. 이해 돼요? 아예 빼주고,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얘네들은, 명기신타의 약정에 포함된다 이거야. 포함시키는데, 나쁜 목적이 없으면,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종의 재산을, 종종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게 뭐냐면 파평윤 씨 종종의 재산을 파평윤 씨 개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야. 이런거 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타 그러니까 남편의 부동산을 여편 아, 여편으로 하면 안 되겠다. 여편 내가 맞는 말이야, 원래. 남편과 여편이기 때문에 남자 쪽, 여자 쪽, 남편, 여편. 다만 내네 자가 붙어서 그러지. 남편의 부동산을 여편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이게 배우자간이죠. 세 번째로는 어, 종교 단체가 있어요. 종교 단체가 있는데 종교 단체 밑에는 여러 조직들이 있겠죠. 그걸 산하 조직이라고 그래. 종교 단체 산하 조직. 산하 조직원들이 돈 모아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그 산하 조직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하니까 산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 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다시 한번 종교단체 부동산을 산하조직의 이름으로 등기해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해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걸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요세 가지는 명시타의 약청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되고 나쁜 목적 없으면 특례인정이야 여기 보셔 그러면 남편의 부동산을 그 아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러면 포함되지 그렇죠? 그런데 나쁜 목적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자,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강제집행 당할까 봐 경매 당할까 봐 아내 이름으로 등기했어 그럼 나쁜 목적이 있어 없어? 있죠 나쁜 목적이 있으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원칙을 적용해 예외를 적용해 원칙을 적용하겠지 원칙을 적용한다면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제재를 받아 안 받아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남편은 5년, 아내는 3년 사유좋게 다녀와야 돼, 깜빵에. 그런데 나쁜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집살때 아내 이름으로 샀다. 그런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그러면 나쁜 목적이 없으니까 원칙을 적용해, 예외를 적용해. 예외, 특별한 예외를 적용한다. 앞으로 특례란 말이 나오면 특별한 예외. 예, 네, 줄임말이에요 특례가 적용된다면 유효무요? 유효가 되겠죠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제재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죠 그러니까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이런 걸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모 명의신탁적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명의신탁적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적용되지만 야 이런 건 빼주자 사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어? 돈 빌리려고 어? 돈 빌리면서 채권자 이름으로 이거 해주고 해야 돈을 빌리지 돈이 급한데 그래서 이런 건 빼주자 그 다음 이거는 포함시키는데 나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만 나쁜 목적이 없다면 이거는 어, 용서해 주자 뭐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빼주는 거고 여기는 포함되는데 목적을 따져보는 거지 그러면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다 이거죠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으면 특례가 없죠 여기 없잖아 어디로 가야 돼? 이리 가야죠 원칙으로 그러면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다면 나쁜 목적이 있어도 처벌이고 나쁜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죠 여기는 나쁜 목적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제말 이해했어요? 언니의 부동산을 여동생 앞으로 등계했다 그러면 원칙 적용돼 특례가 적용돼 원칙. 원칙이 적용된다면 나쁜 목적이 있어. 나쁜 목적이 있다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있는 거야. 처벌해, 안 해? 처벌해. 나쁜 목적이 없어. 나쁜 목적 없어. 처벌해, 안 해? 그래도 처벌한다니까. 뭐일안 해, 안 하기는.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가 나쁜 목적 없을 때 처벌 안 하는 거지. 이런 재기를 정말 그새 지웠다고.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원칙 적용, 특례 적용 원칙으로 가야지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 앞으로 하면 원칙으로 가야지 배우자끼리만 예외가 있잖아 그러면 형의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등기했는데 나쁜 목적이 없어 나쁜 목적이 없어도 원칙 나쁜 목적이 있으면 원칙 나쁜 목적이 있으면 원칙 없어도 원칙 다 처벌받아야지 친구 앞으로 했다 다 원칙이지 그렇게 어려워? 자 근데 이게 걸렸단 말이야 이 사건이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신탁자만 과징금이 있어요 이때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됩니다 30%요 30%, 30 범위 내에서야 범위 내에서니까 17% 23%짜리 떨어질 수 있겠지 이쪽은 과징금이 없어요 그냥 보셔요 여기 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받았다면 1년 안에 등기를 말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돼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때립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과 2차 이행강제금으로 나눠지고 1차 이행강제금은 10% 2차 이행강제금은 20% 때리는 거예요 1년 지날 때마다 그런데 2차까지만 때리기 때문에 매년 때린다 그러면 틀려 매년은 아니에요 2차까지만 때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없죠. 이 사람이 등기 안 해가니까 이 사람한테 때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 있다가 해요. 벌칙 형사처벌. 이 친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친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5년에 2천이 아니야. 2억이야. 5년에 2억, 3년에 1억, 5, 2, 3, 1. 따라합니다. 5, 2, 3, 1. 시장에 가서 오이사나마나오이사마나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신류권리자가 센탁자, 명의자가 소탁자, 양자가 명신탁을 하는데 이 명신탁을 규제하기 위해서 허위 만들어졌고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 그러면 무효로 하고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명시된 약장과 등기로 인한 그물권 변동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재가 세 가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이 있는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누구에게 때려? 신탁자에게만 때린다. 30% 범위 안에서 1차, 이차까지 그리고 벌칙은 신탁자는 5 5 수탁자는 3, 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제외되는 건 양가상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 수당, 신탁등기는 제외되고 그리고 특례인정, 포함되요. 포함되는데 특별한 예외 그게 세 가지가 있지. 종, 배, 종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나오면 포함돼, 제외돼 이런 또 누가 제외, 정신 안 차리고 또 누가 다시 제외돼, 포함돼 포함되고 나쁜 목적이 없어 나쁜 목적이 없다고 이런 게 없어 그러면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 무효 요요 제재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따라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효력 규정에 적용이 없다 제재 규정에 적용이 없다 특례 214페이지 3번 종종 배우자 종단체 여러분 가로채요 다음에 해당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로채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1, 2, 3번이죠. 1번 종종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종 외의 자연명의로 등기했거나 2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거나 3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세 가지는 위로 올라가요. 이세 가지의 경우에는 가로쳐 조세포탈부터 목적까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제한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쁜 목적 이렇게 읽으면 돼 나쁜 목적으로 했어 안 했어? 나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례가 인정되죠 그래서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가 인정되면 명의사 약적이 유효가 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을 받지 않게 되는 거야 세금 됐고 어근데 이쪽은 이렇게 제외되냐 포함되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의신탁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이자가 등기명의신탁 그러니까 어, 등기를 딴 사람 앞으로 하는데 등기만 이때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등기만 딴 사람 앞으로 하는데 세 명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약명의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명의신탁은 계약부터 딴 사람 앞으로 하는 거야 계약부터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도 같이 배우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자 가비신탁자이고 우리 수탁자입니다. 둘 사이에 명의사 약정이 있었고 등기를 하게 됐죠. 이게 전형적인 이자간의 명의신탁. 그럼 명의사 약정은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신탁자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 사건이 적발이 됐다 그러면 신탁자는 과징금, 이인강지금, 벌칙을 다 맞아야 되고 수탁자는 벌칙만 받지 이게 없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현재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에게 처분했다. 처분하여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 제3자가 명의신탁 제사님을 모르고 살수 있죠 몰랐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선의, 선의 제3자 권리 취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기의 제3자야 이 사람이 남의 거를 지금 맡아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명의신탁을 한 제사님을 알았어 알고도 샀지 그러면 아기의 제3자죠 아기의 제3자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불문 선악불문 권리를 취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의 배임명이적극가담했서요 적극가담하면 유효 무효? 그건 무효예요 103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수탁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214페이지 밑에 명의신탁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스 나오죠? 그 박스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면 자 이제 3자간 여기 보세요 여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봐요 갑 매도인과 을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없다 현재 문제 있나요? 전혀 문제 없잖아 그냥 부동산을 샀을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불편한 사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보죠 야, 야 이번에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거 불편해 네 앞으로 등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네 앞으로 등기해도 권리는 내가 가질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계약부터 딴 사람 앞으로 해서 계약은 자기가 했어 계약은 자기가 하고 등기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한 거죠 자기가 사가지고 자요럴 때는요 매매는 요요입니다 매매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약정은 언제나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 물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여기에 속한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약정을 해지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느 유효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대위 대위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렇게 이전을 해가야 돼. 이렇게. 아무튼 그렇고요. 에, 만약에 이 사건이 걸렸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 사람의 제재는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역시 이 등기는 유효. 선악불문 유효가 되는 거고요. 권리 취득하죠. 그리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건 신탁자에 대한 횡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께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탁자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시 생각해봐요 아까 그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샀어 내가 샀는데 등기만 딴 사람 앞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사는 것부터 딴 사람한테 사기 하나 사는 것부터 이 신탁자가 누구냐면 고위공직자인데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이 사람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거죠 그 뇌물로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규정이 있거든요 공직자는 청렴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산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재산공개 그럼 재산 변동사항이 나타나죠 그런데 뇌물을 받은 걸로 부동산을 사놓으면 다 들통나지 그리고 얼굴도 팔려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도 쓰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과 수탁자와 신탁자와 수탁자가 지금 매수인이 아니에요 신탁자와 수탁자가 여기서 약정을 하지 그러면 이 약정은 언제나 무효입니다 100%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하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가 나가 계약하고 네 앞으로 등기하지만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매도인과 계약을 하죠. 이렇게 매매가된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됐죠. 이렇게. 이럴 때이 매도인이 매도인이 명시된 약정이 있었음을 알아. 이게 있었다는 걸 알아. 아기의 매도인이야. 그럼, 알았으면, 알았으면, 무요. 선이, 몰라. 몰랐어도, 무요. 그러니까, 명시사의 약정은, 알았어도, 무요. 몰랐어도, 무요. 얘가, 알았어도, 무요. 무효, 몰랐어도, 무요야. 그런데, 요 등기는, 요 등기는, 알았으면, 무요지만, 몰랐으면, 유요예요. 선이의 경우는, 이 등기는, 유요라고. 한번 더. 매도인이, 알았어도 무효, 몰랐어도 무효 그 다음 에이 등기는 알았으면 무효지만 몰랐다면 유효, 몰랐다면 유효 그러면 몰랐다면, 선이라면 그냥 권리를 완전 취득하죠 유효니까 권리 취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약정이 무효잖아요 따라서 약정을 해지하여 이렇게 이전해 갈 수가 없죠 다만 지원 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약정 무효 그리고 등기는 선의일 때만 유효 언제나 무효 선의일 때 유효 그리고 이 친구는 어때요? 똑같이 과징금 벌칙인데 이행강제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앞으로 이전해 갈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과 벌칙 이 친구는 벌칙 그리고 여기는 매수자금 이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부동산을 넘겨달라 안 되죠. 그리고 역시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등기는 선악불문 유효. 그리고 이거는 내 거를 팔아내 거를 팔았어요? 남의 거를 팔았어요? 내걸 팔았어요? 내걸 팔았죠. 나한테 기죽이 됐잖아, 이제. 내 거를 팔았기 때문에 더더욱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둘 간에 언제 문제가 되느냐, 어... 이 사람이 돈을 대고 이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어 등기도 했지 한 5년 됐는데 3배가 오른 거야 5억 주고 샀는데 15억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이 뒤집어,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약속을 자기네 끼리 내부적으로 했던 걸 지키지 않죠 내 거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5억 줘버리면 되지 뭐 이자 좀 쳐가지고 근데 그게 그거야 가격이 안 올랐어 그러면별 욕심이 없잖아 돈으로 주든 부동산으로 주든 뭐 그러니까 조용히 이전에 조리든가 하고 없던 일로 하든가 하겠지 또 이게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가격이 많이 올랐네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자,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의 구분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의로 등계하면 자,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 이건 제외되요, 포함돼요 제외되죠. 상호 명의 신탁은 제외되죠. 기억 한번 보고 싶어? 뛰어내리는 거? 상호 명의 신탁은 제외되잖아요. 구분소의제 공의 등기는. 이거 한 시간이 지났어? 두 시간 이 지났어? 계약 명의 신탁에서 계약부터 그러니까 아까 고위공직자가 돈을 대고 다른 사람 앞으로 계약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고 그거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은 안돼 명의자가 가져가 버려 계약 명의 신탁에서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와 그 동생 고위공직자와 친구 약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해서 그러면 약정을 알지 못했어 그렇다면 신탁자가 소유권 취득에 수탁자가 취득에 수탁자 이게 잘못됐네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 되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옛날에 어떤 수강생도 자기 거 친구 앞으로 샀다가 골치 아프다고 나한테 상담을 왔다고요 주식회사와 직원 사이의 명의사 약정이야. 약정이야에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유효 아니야. 약정은 언제나 언제나 100% 무효.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가 달리 갈리지. 자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겠습니다. 교재은 217페이지고요. 혹시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봤어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도 돼 <웃음>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뭐예요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잖아 이게 민법의 특별법이거든 그러면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겠죠 오케이 법 적용의 범위 먼저 주거용 건물에 적용을 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제 용도로 하죠 따라서 대장상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제 용도로 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음,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야 그런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영업 목적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뭐예요?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지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주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얘기예요 근데 영업목적으로 빌렸어 다방을 영업할 목적으로 빌렸는데 그 다방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하더라도 이건 주된 목적이 다방 영업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건물에 사용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는 영업목적인데 영업목적인데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썼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뭐야 영업이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주임법의 적용을 못 받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웃음>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 적용이 되지만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임대차라는 게 뭐야 임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린다 대차 돈을 주고 자 그러면 이거는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있고 차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차임이 사용료인데 연세가 있고 월세가 있어요 제주도는 연세입니다 보통 지방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돼 있죠. 대부분 근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고 그런 거야 임차권 등기 해줬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임대차죠 임대차 두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집이라는게 있어요 전세집자 요거는 뭐야 전세보증금이 있어 없어 있고 차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등기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등기가 안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전세권이 있죠.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보전세금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지상권 들어봤죠? 지상권은 지료가 필수야 아니야? 아니죠. 지상권은 필수 아닙니다. 지료가 없어도 돼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이 있죠 그리고 차임이 없죠 그리고 등기가 돼있어 안 돼있어? 돼있죠 그런데 이거 두 개는요 채권이야 채권 이거는 뭐야? 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보게 되면 민법이 몇개 편으로 돼있죠? 민법이 다섯 개 편으로 돼있잖아 그래서 민법 총책이 있고 물권 편이 있고 채권 편이 있고 친족, 상속 이렇게 다섯 개 편이 있는데 물권 편에 가면 소유권, 점유권 그리고 용인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있잖아 그리고 유치권, 질권, 전당권인데 여기 있잖아 전세권. 전세권은 뭐야 물권. 물건. 물권은 강력하다, 약하다. 강력하지. 근데 채권 파트에 오게 되면 계약이 나오고 여기에 계약들,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관계약,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 이런 계약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대차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계약이고 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고 임차권은 뭐야? 채권이란 얘기죠 강하다 약하다 매우 취약하죠. 그래서 이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이름이 어떻게 돼서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지 주택의 전세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말이야요 이걸 보호하는 거지. 그런데 등기하지 않은 전세까지는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두 개가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셨나요 교재는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 아참 217부터 할게요. 217에 가로 3번, 가로 3번 미등기 전세, 주거용 건물에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밑줄 쳐요. 등기하지 않은한 전세계약에 적용된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주택에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아 주택이 있을 때그 주택에 대하여 갑과 을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됐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야?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인 거지 이 사람이 이사 들어가 전입신고 해놓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력이라는 게 있고 확정일자도 받아 우선 변제권도 있지. 그러면 이 대학력이랑 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몸에 문신이 있지. 용문신.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집주인에게 가서 우통을 벗지. 서 용문신을 보여준 다음에 야 빨리 전세권 설정 등기해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렸어 그러면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주인법상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인법상, 주인법상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모두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주인법의 보호를 못 받죠 다만 전세권 등기는 돼 있잖아. 이 사람은 무슨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주인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218맨 밑에 전세권. 밑줄 쳐 물권인 전세권에는 218맨 밑에 3번. 물권인 전세권에는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모두 상실해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셔요. 아까 우리가 주거용 건물에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점포로 사용됐어요. 점포. 또는 사무실로 사용이 됐었어. 근데 이게 옛날에 점포나 사무실로 사용될 때 그때 당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던 거야. 옛날에. 그랬다가 시간이 흘러 용도 변경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주거용 건물로 바뀐 거야. 주거용 건물로. 그리고 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됐지.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때이 건물은 주거용이었어? 사무실용이었어? 주거용이었죠. 그러면 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먼 훗날, 저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경매 대금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주거용이라면 법을 적용하는 거지. 옛날에 무엇이든. 217페이지로 돌아와요. 21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동람 2번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정 시기는 임대차 계약 당시라고 봐야 된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되므로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대당이 설정된 후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임 차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종 일정액을 근대당 건대보다 우선해서 반대받을 권리가 있어요. 됐어요. 주목하시고 외국인에게도 주인법은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고 라 추산을 하더라고요. 적법하게 취업비자로 다가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런 외국인도 우리나라 집 빌려서 세입자로 살수 있는데 외국인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거소 신고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인정을 해줘요 특히 우리가 동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동포 재미동포재중동포제일교포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의 옛날 고려인들이 이주해서 살았다 우리하고 피부색이며 우리나라 말을 잘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이라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아셨어? 그런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 뭐 가볍게 보면 되겠어요. 또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자연인에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는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보호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법인은 적용이 돼요. 세 가지 법인. 책을 볼게요. 21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직원명의로 주민등화하고확정할 자로 구비해도 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다음에 법인 밑줄 쳐 다음에 법인. 다음에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밑줄, 지방공사의 밑줄,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니은번에 보니까 중소기업법인의 밑줄,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간단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서울 외곽에 뭐 영등포 물레동 이런데 가면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서울에 이제 인구가 늘고 주택지가 이제 아파트가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점점 그런 공장들이 땅값도 올라가고 남의 땅에다가 공장, 남의 건물로 공장 운영하던 사람들이 비용이 증가하니까 땅값이 싼 곳으로 이제 멀리 가죠. 평택이나 당진 이런데로 화성 이런데로 많이 내려갔죠. 근데 당진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서울의 근로자들이 당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출퇴근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회사 차원에서 집을 빌려. 아파트 한 채, 아파트 두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일종의 기숙사 용도로, 숙소용으로 쓴단 말이지.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야? 회사. 법인이죠. 그리고 주민등록은 직원이 해놨잖아. 이런 경우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거지. 책을 볼게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했어요. 근데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면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의 동그라미, 우선면제권의 동그라미 두 가지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왼쪽 여백에다가 써요. 중소기업 법인 왼쪽에다가 니은법 최우선 변제 X라고 써요 법인은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있죠 첫째 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밑줄 치고 그 위에다가 써그 위에다가 대기업 법인 X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대기업은 자기네는 기숙사를 지어버리죠. 남의 거안 빌리지, 쪽팔리게.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 그러면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는 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가면 연간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걸로 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 법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걸 초과하면 말하자면 대기업 법인으로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주목하세요. 일세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펜션이라든가 2박 3일 콘도라든가 이런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잖아 임대차.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만 대차는 대차인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공짜로 적용이 없고요 원래 그게 주택이 아닌데 임대인의 동의를 안 받고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해서 서 그런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개조 건물은 아셨나요? 대답을 해요. 자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218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6번의 동그라미 1번 일시 사용의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일체라도 밑줄 쳐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그 정도면 됐고 219페이지 전속기간의 보장부터 들어가는데 오늘은 늦게 끝나는 건 아닌데 4교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